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민아 저는 어제 부산 내려와서 지금 부산 집이고요 오늘 결혼식장 가야 돼가지고 지금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제 결혼식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형아 결혼식당 갔다올게 응? 다리자리 <목소리> 결혼을 결혼식장에서 할줄 알았는데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였어요 짱구는내 살이에요. 네가말구짱구이꼬가장리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노래 안해딴거딴 아, 아. 거야 나랑 놀자 아? 딴거선선 선. <웃음> 어우 너무하네 지금 집에서 뭐할지찾다가 옛날 사진을 봤는데요 그 얼마 전에 양세찬이랑 양세영이그 가족 사진 같은 거 찍었더라고요 저희도 누나랑 나랑 해서 옛날에 사진이 많아가지고 맨날 우리 이거 똑같이 해보자 해보자 했었는데 이번 진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사진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번에 셀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진이 엄청 많아요. 옛날 엄마 아빠 사진도 있고 사진 보관 상태가 영망인데. 김민기. <웃음> 몇년 전이고. 어렸때 너무 생겼어 아플레이드를 좋아하던 몇살인지 모르겠는데 아홉 <목소리> 살인가. 는 잠깐만 뜨는 있었어요. 화이트 화이트 닌 히닌 패션. 이건 나좋아 사진. 이 좋아하는. 다 귀엽죠 애들이. 잘안 웃기겠다 이거는 제 6학년 때입니다 졸업식 졸업식 할 때예요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머리가 어떻게..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랐지? 야너 아, 뭐야 내 다리 위에 왜그걸 치는 거야 저기요 저기요 아저씨 나오세요 아저씨 머리가 난리다 아니네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가 마음에 안드나봐야 지금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드나봐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끌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왜 아, 그래? 지금 셋씨랑 포트넘 경기 보는 중이에요 오늘 한 번도 밖에 다안 나갔어 결혼식 빼고 장구야장구야 짱구 장구야. 장구. 장구구 네. 짜란 밥 먹은 지 얼마 안되는데 집에 먹는 허기 져가지고 글쎄 그래놀라를 그 먹습니다 니가 어. 왜 입맛 따시네 맛있네 그래놀라 갑자기 아빠도 따라먹어요 네. <웃음> 아주 맛있어요 장르도 네. 먹을래요 안 돼요. 볼요안 볼게요. 진짜는거나못고아 근데 니까 짱구 안녕장 짱구. 나한테 관심이 없네. 해 짱구야.